자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자이 트레이드 메뉴 있죠 이거 재부팅을 한번 하니까 이 수량이 채워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일단은 그래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또 다시 재부팅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똑같은 수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구입을 할게요 이렇게 구입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음 조금 있으면 저희가 철광산을 만들 수 있을텐데 그때 한번 철광산을 만들고 자력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부터 가능할 겁니다 음 아유 안개가 왜 이렇게 많이 꼈니 이거 자 먹는게 부족해지는지 안해지는지 이런 것도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긴 하죠 근데 놀고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슬프네요 자 일단 광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00 정도의 나무가 들어가고 그러면 집까지 포함해서 1500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우선 연구해금 시킵시다 이거일거예요 메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한번 지어보죠 아, 그전에 광산이 얼마나 비싼지 보고 1800돈좀 모아야겠죠? 그러면 짐 먼저 지을게요. 자, 짐 먼저 지을게요. 자, 짐 먼저 이쪽에다 하나 짓겠습니다. 그럼 애들 또 열심히 나올 거예요. 뭐 나머지 자원들은 금방 모을 거예요. 아 잠깐만요. 빨리 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불을 뿌리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 천밖에 없죠. 안되겠어요. 자속도 줄인 다음에 이쪽에 산 빼고 여기다가 우물 담당자를 고용할게요. 그러면 자 물을 나르지 않을까요? 자 나르기 시작했죠? 뭐합니까 지금? 헤헤이 그래요. 껐죠. 어허, 이 사람들 안되겠구만. 아무튼 이런식으로 재난을 좀 막을 수는 있긴 해요. 일단 얘는 이제 더이상 필요 없을까 빼고 다시 이쪽에다가 사을 투입을 시킬게요. 자, 돈이 많이 모였죠. 그러면 광산 한번 지어봅시다. 일단은 지금 광석이 여기밖에 마땅한데가 없죠. 여기라도 을게요 아니면 이렇게 칠까? 안될것 같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사람들 한번 고용을 해볼게요. 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사람들 좀 뺍시다. 이렇게 해서. 와, 0.5. 0.5. 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얘네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봤을 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한 명만 더 빼고, 자, 이렇게, 하, 아니, 두 명만 더 빼고, 이쪽에 배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25명이나 됐어요. 이제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지니까, 그 다음번에는, 밭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밭을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다 지워볼게요 나중에는 얘들을그 풍차에다 둘러쌀게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자 빨리빨리 뽑아줍시다 잉? 뭐야 이게 어디? 지금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돌아온다는 얘긴데? 메뚜기를 어떻게 막지? 막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잡지? 음. 번개로 잡아야 되나? 그거는 안될것 같고. 아. 이거는 잡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들 죽일 순 없으니까 내비두고. 언제까지 지나친지 한번 봅시다. 지나갔네요. 별일 없네. 좀만 버팁시다. 지금 난이도가 제일 높은 단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별일, 별일, 별일이, 별일이 별좀 많죠? 자. 아이고, 람대다 어디 갔니? 다 늙어가지고 난리 났죠? 아니 늙은.. 늙은식부터 다 돌아가셨는데 설마 이게 다.. 아이고.. 자, 아이들이 너무 많죠? 성인들이 좀 돼야 되는데.. 집을 좀만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집을 좀만 더 지읍시다.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키를 눌러서 이렇게 동일 시킵시다. 집 하나 더 지어도 될것 같아. 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호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리는 많아졌으니까 금방 일꾼들이 늘어날 거예요. 자, 철도 많이 모였죠?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 풍차를 한번 만들면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자 재료 봅시다. 지금 나무가 1200개 정도 필요하죠. 그래요. 나무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나무가 중요해요. 먹는 것도 지금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 있는 일꾼들 좀 줄일게요. 한이 정도 줄이면 이쪽에 모든 일꾼들이 다 배치가 될것 같아요. 자 좀만 더 줄일게요. 다섯 명다 배치됐죠? 오케이. 이제 먹는 거부터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빨리빨리 늘려주세요. 아직까지 여유일꾼이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빡빡하네요. 이쪽도 풀로 패치가 됐고 아이고 한명 돌아가셨네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잠깐만 이제 이거 많이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사람 뺄게요 일단 뺍시다 빼고 단대 데 투입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헤이 아니, 뭔 지진이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불 꺼야 되겠죠? 자, 속도 줄인 다음에. 하하. <웃음> 마켓 하나 더 지어야 돼요. 야, 이거 너무하죠? 이러면 돈벌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 으흠. 이런 식으로 날 괴롭힐 줄 몰랐는데. 자, 일단은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을게요. 근데 재난이 내가, 내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급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해서 돈을 좀 벌고. 짜죠 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 감안해야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나무가 또 많이 부족해지셨으니까, 나무를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한500 정도 모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 럼버야드, 럼버야드를 만들어 봅시다. 너무 나이도를 높인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가만 합시다 아이고 놀고 있는 애들이 8명이나 되네요 여기에 그 남꾼 오두막하고 그 있죠 마켓 마켓이 없어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넘버야드 돌이 부족하다고? 이건 좀 실망인데 자, 일단 구입을 합시다. 최대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구입할게요. 일단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돌. 몇개 필요하니? 200개? 버텨야겠네. 야, 이런 식으로 날 괴롭히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합니다. 야 이렇게 잔 재난 많이 주다가 나한테 이, 이거 하나 달랑 해주는 거야? 그거 너만 가 아니고? 자 먹는 것도 팔아 봅시다. 돈 벌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 연구 몇개 해금 시킬게요. 이거 리페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리펠 센터 가격 얼마죠? 여긴 없네요 리펠 샵 와.. 또 돌이 부족하죠 계속 여유 될때 보면 할게요 힘내봅시다. 돈되는거 팔고 네, 여기서 한테 배치해가지고 일단 이거라도 많이 봅시다. 그거밖에 답이 없네. 일단은 제생각이 말이죠. 그... 좀 팔아야 될것 같아. 호잇! 이렇게 팝시다. 또좀 구매, 아이. 너또 어디였어? 계속 구매를 하고. 어디 보자. 아이고, 구매해야지. 내가 뭔짓한건 이제. 182개죠? 한 13개만 더 구입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자 이런건 팔아버립시다. 돈 벌게. 좋아. 요 야.. 여전히 돌이 부족합니다. 우리 스톤광산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콜리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아, 얘도 하나 만들긴 해야겠다. 만듭시다. 어, 돈이 좀 많이 부족한데. 거래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자, 이거는 팔아버립시다. 에라이. 음. 아, 돌이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것도 빨리 소비가 되면 저야 좋을텐데. 이여보합 팝시다. 아, 잠깐, 스톱. 이거 번개로 잡을 수 있나요? 아, 근데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웃음> 지금 <웃음> 의지가 부족하죠. 뭐 이건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네, 구매하고 아니지 구매하지. 개 이렇게 하고 이것도 팔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에라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인여 자원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싶긴 한데 뭐 건설할 수 있어야지 말이죠 이거. 아 나이도 너무 높아요. 일단 배치시켜놓고 만약에 대비해서. 근데 이런 거 수리를 해야 돼요. 지금 HP가 95밖에 안 남았죠. 신경 써야 됩니다. 마켓 찍고 싶다. 그쵸? 근데 돌이 없어요. 아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죠. 자 196. 한 60만 더 모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 저장을 시킨 다음에 재부팅을 계속 해볼게요. 이러면 수량이 늘어나긴 합니다. 이게 편법이긴 한데 아마 이거는 의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번 보자. 또 구입할 수 있죠? 22개. 자건음에또 세이브. 그 다음에 또로드 자 우리집은 어디있나요? 이것도 22개 구매 그러면 240 됐죠? 어디갔니? 또한번더 세이브 그리고 로드 난이도가 높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쓸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31개 일단 구입하고 돈이 많이 줄어들었죠? 뭐 어쩔 수없어요 감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산을 지으려면 1200정도 들어가는데 음, 이렇게 합시다. 샵 얼마죠? 600이죠. 600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남는 돈으로 좀 팔면 돼요. 이런 거. 음, 68을 팔아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세이브 시키고 다시 로드를 합시다. 고기를 팔게요. 고기를 팔면 한1200 금방 벌 거예요. 헤헤이, 너만 거 아닙니까? 이거 좀만 더고민를 하자. 45개. 아니야. 그 전에 돈을 봅시다 이거를 짓고 싶은데요. 지금 여력이 안되니까 이거 하나만 더 짓고 어, 인구를 이쪽으로 몰아 넣을게요. 돈이 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 상태로 기다립시다. 오르죠. 그래도 4골드씩 오를 겁니다. 여유가 될 때마다 이런 거 팔아버려야 돼. 한 100정도를 팔면 되죠. <웃음> 응? 90 팔면 되죠. 돈 또, 또 생겼죠. <웃음> 여기다가 또 돌을 삽시다. 사십 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는. 이 난이도는 플레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자원 없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흠... 이쪽에 있는 나무도 다 날라갔죠. 정말 슬픈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 말이죠 이걸 플레이 하려면 나이도를 한 중간 내지 일반 레벨로 낮춰야 될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 팔수 있는 게또 아무것도 없고 일단은 철이라도 팝시다 지겹게 팔게요 으잇 건이한천고도 생겼죠 이거 가지고 다시 다시 넘버야드 이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 여기 6 0 0골도 되면 또그 샵을 좀 만들고요. 여유 있을 때 먹는 거 팔아가지고 이 돌을 구입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 20개 정도 팝시다. 뭐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하나? 이거 슬프네요. <웃음> 보세요, <웃음> 이거는 음... 나이도 낮춰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유지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리겜 깍이죠. 어, 여러분 하실 때 진짜 나이도 한 중간 내지 낮은 레벨로 플레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높은 레벨로 하니까 버틸 수가 없네요. 그쵸? 일단 이 게임은 망했습니다. 일단 집을 만들려면 300 골드가 필요한데, 이거 언제 다 만들어요? 그래서 돌도 바닥이 났죠. 기적도 지금 이거밖에 없고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 여기는 무역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든 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자원들도 무역으로 얻어내서, 이런 중요자원들 있죠.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건설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난이 많이 안 왔으면 뭐 금방 발전시켰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나름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계속 팔면 뭐 금방 돈이 모일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있는 그 석탄 광산 있죠. 이것도 만들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이 게임은 일단 즐길 수 있는 건 거의 다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지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렇죠 자, 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레퍼어 샵이었죠? 이게 수리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 아이 있죠? 이거 테리토리라고 그 구역이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영향도 구역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단 뭐 그렇다치고 아, 이 아이예요, 이 아이. EI. 스몰알타, 스몰알타가 그 영토 확장 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음, 뭐라고 설명, 설명해야 될까요? 뭐 기적에 다 관련된 건물인데, 사실 이거 짓기 전에 지루해서 접으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컨텐츠가 뭐 많이 없다 보니까. 바로 단게임을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구요.